내 알바를 하나 더 할까? 그냥 나 배달 일 할게 6만 원 남네 어, <웃음> 아 뭐야 남는 게 없잖아 어떡해 남는 게 없어 넌 내가 어떤 상태인지 관심도 없지? 아 일하잖아 너 때문에 내 성실 다떨어졌어 알아? 아 나도 마찬가지야 미안해 혜진아